이건 진짜 저만의 팁인데요 이건 되게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거고 이 친구같은 경우도 분명히 전에 잘라서 이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온 케이스죠 맞죠? 맞습니다. 어. 오늘 갖고 온 영상은 어, 앞에 이마 쪽에 그 약간 가마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일명 소가 할은머리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뜨는 머리 그 머리가 떠서 결국엔 어, 이렇게 앞으로 내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좀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질감 처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어, 소개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옆에 양 사이드가 너무 떠가지고 그 머리 뜬 머리를 좀 약간 또 정리하는 머리, 머리가 많이 뜨는 사람이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잘르는 영상을 좀 한번 저 블랙형이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오늘, 머좀약좀약리머 많이 뜨기 때문에 옆에 상늘형으로 잘라달라고? 오늘, 오늘, 그리고 앞머리가 약간 우리가 보통 <웃음> 소가 핥은 머리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뜨는 머리죠 그래서 요거 좀 내리는 법 요거를 조금 한번 제가 해볼까 해요 이거 절대 뭐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초보 미용사분들은 이거를 갈라지는 머리 자체를 내려서 이게 이렇게 만졌을 때 뻑뻑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가볍게 떨어지게 하는 부분을 질감 처리를 할 건데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양 옆에 사이드가 워낙 뜨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짱입니다 자 뜨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떠요 그래서 완전히 뭐 완전히 떠 가지고 상고를 어, 웬만하면 약간 초보 명사분들이 할수 없는 정도의 그 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양쪽에 사이드가 너무 많이 뜨죠 요 뜨는 머리를 한번 오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고 머리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한번 정리하는 법과 높은 상고가 아니라 낮은 상고로 그지좀 약간 길를거지? 길를 네. 음, 수 있는 낮은 상고로 해서 요거를 조금 더 한번 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제가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머리를 한번 잘라볼게요. 물은 뭐 뿌릴 생각은 별로 없어요.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 별로 안좋아요. 일단 요 머리 그대로 층과 이 머리 길이랑 이런 삐쭉삐쭉한 머리나 한가닥 두가닥 떨어지는 머리를 다볼수 있는 어,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물을 안 뿌리는 걸로 하고 원래 저안 뿌리지만 이 부분 밑에 요 질감 처리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뜨는 것도 좀 정리하는 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머리 같은 경우 먼저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앞머리 자르는 법 여기 앞머리 같은 경우 여기가 많이 삐죽하고 가운데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드는데 약간 들어서 45도 네,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랑 라인이 좀 어느정도 얼추 맞게끔 하시고 많이 길를거고 적당하게 길를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자르셔도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쪽 그 갈라지는 가운데 요쪽에 요게 6대4 인데 그지 5대5는 아니다 음, 어, 요 갈라지는 부분은 약간 끝에만 살짝 정리해주시고 끝에만 네. 그리고 요 부분에 요 부분을 들어가지고요 이 부분을 들어서 약간 수술 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약간 세로로 세로로 수술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진짜 저만의 팁인데요 이건 되게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전에 잘라서 이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온 케이스죠 맞죠 맞습니다. 어, 지금도 가볍죠 그래서 이거를 수술 치는데 너무 한 번에 탁탁 탁탁 치시면 안 돼요 한 번씩만 살짝 살짝 쳐주셔야 돼요 너무 이 부분이 까치르면 더더 더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조심해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몇 가닥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처럼 여기 위쪽을 많이 수술 치시면 안 돼요 윗머리는 수술 치면 안 되고 이걸 가려주는 형식이 돼야 되고 속의 부분만 속 부분만 살짝 이렇게 이마쪽 속 부분만 살짝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되게 부드럽고 가볍게 숨은 이제 얼굴에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 그부 그 머리카락 자체가 그 젖어 있으면 되게 힘들겠죠, 손님이. 그래서 이렇게 좀 얼굴 좀 약간 좀 이렇게 털어드리고. 네. 까먹지 마세요. 털어드리는 거. 인상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술 많이 치진 않았죠? 끝에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에 자르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옆머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머리가 뜨죠 이 부분이 많이 뜨죠 그래서 상고 머리니까 제일 위쪽에 이렇게 라인적으로 요 부분들을 살짝 걷어 주세요 투블럭 아닙니다 약간 그 지금 현재는 여기가 파져 있어요 머리 자를 때 이제 조금 약간 못 자르시는 분들이 자르셨는지 이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잘 잘라야지. 그래서 이거를 낮은 상고로 살짝 밑에만 2mm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끝에 라인 잘파 주시고요. 또 여기 라인 잘짜 주시고. 그래서 끝에 쪽을 45도, 아니게 그러니까 80도 정도로, 80도 정도로 이렇게 좀 쳐서 천천히 쳐 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귀 라인 살짝 좀 잘라 주시고. 그리고, 관자놀이 정리. 그리고 내려주세요. 위에랑은 전혀 상관없는 부위죠. 그래서 요게 뜨는 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머리를 바로, 투블럭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정리를 해주세요. 제일 끝에만 살짝, 살짝, 한 70, 70, 80도 정도 살짝 올려가지고, 이게 9 0도예요 그리고 이게 80도, 70도. 60도, 45도, 막 이렇게 이쪽 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80도 정도를 살짝 들어서 위에 살짝 걷어만 주시고 그 위에 거는 전혀 상관없지만 위로올 주, 내려주시면 돼요 길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자르게 되면 길러도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귀쪽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좀 싱글링을 살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배우셨죠 이게 천천히 천천히 이걸로 귀 이렇게 자르지 않게 조심하시고 <웃음> 잘해라요. <웃음> 이렇게 라인. 그러면 정말 깔끔하게 옆에가 뜨지 않고 길를 수 있어요. 길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웃음> 자, 뒷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상고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끝에만 쳐주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손님들은 정말 정리만 해달라면 정말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짧게 잘라 달라 그러면 짧게 잘라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도로 자르셔야 되고요그 이상으로 자르면 안돼요 너무 손님은 짧게 원하지만 그 100%의 어떤 짧음을 똑같이 잘라낸다면 손님은 안좋을 수 있어요 너무 짧다고 하시는 분도 많시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생각하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한 70%만 좀 보고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낮은 상고로 살짝 정리만 해줘도 우리 손님들은 아주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라인을. 햇빛이 좀 강해서 제가 이 구도로 잠깐 바꿔봤어요. 똑같이, 똑같이 라인만 살짝.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위가 좀 짧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들 필요 없고 살짝 건너, 이렇게 약간 좀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양옆에 여비를 뒤쪽 라인을 살짝 똑같이 정리만 해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돼요길라고 하는데 정말 계속 전에 머리로 계속 잘라놓으면 별로 안좋은거니까 옆에 또 나, 마찬가지로 옆머리도 이렇게 살짝 끝에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끝에 진짜 80도 정도만 거의 90도에 가깝게 살짝 살짝 정리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 뜨는 거를 이렇게 체크가 가능한데 잘못 치시면 폭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런 어떤 떨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2mm로 또 살짝 정리해 주시고 이쪽 관자놀이 쪽도 푹 들어가면 안 돼요. 살짝 끝에만 이렇게 길르는 중입니다. 길르는 중이고 낮은 상고로 해서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싱글링으로 살짝 삐져나온 것만 이렇게 살짝 정리 오늘은 정리만 하는 거예요 높은 상고가 아니라 살짝 낮은 상고로 길르려고 하니까 뭐제 마음은 그냥 확 쳐가지고 싹 올리고 싶지만 어 안되지? 착하니까 <웃음> 이렇게 살짝 치시면 될것 같아요 뒷머리 보여드릴게요 자 뒷머리 라인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살짝, 지금 너무 밑에만 쳤죠? 그 부분을 살짝 올려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똑같아요. 상고머리는. 응용을 할줄 아셔야 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래도 지금 제거 영상 계속 올리면서, 좀 많이들 잘하실 거라고 보고, 조금씩 더, 제 목소리가 완전히 들릴 때쯤 되면, 예, 그때는 조금 잘 하실 거예요. 그때부터 들리게 되면 이렇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 아, 오늘 햇빛이 엄청 강하네요. 양지 바른 곳에 있어. 여기가 산면이 일이다. 똑같이 라인 정리하시고 끝에 라인을 살살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정리를 잘 하셔야 깔끔함이 유지가 돼요 네, 아주 깔끔하게 잘겠죠 그리고 바로 라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손이 좀 떨릴 수 있으니까 두 손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이렇게 두 손을 잡고서 이용해 주세요. 라인을 정확하게 두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밑에는 받쳐주고 네, 한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두 손으로 해주세요. 우리 초보명사분들 한 손이 어려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라인 잘 털어주시고 자 이래서 낮은 상고가 금방 끝났죠? 그 라인을 이렇게 정리만 잘해줘도 길르는데 지장 없게 손님들이 좀 하실 거예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햇빛이 강한 상태에서 자 등을 지겠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좀 나왔고요. 뜨는 머리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앞머리도 그렇고 앞머리는 여기가 좀 가볍게 느껴질 거고 그지 뜨는 게 없고 어, 좀 가볍게 느껴질 거고 우리 여기 한번 이렇게 만져봐. 훨씬 더 좋을 것 같아. 어때? 느낌이 아이거딱좀 어, 어, 가볍지 네. 어, 그래서 약간 소갓은 머리 자체가 머리가 많이 떠가지고 완전히 좀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정리해봤습니다 어차피 길르는 머리라서 너무 바싹치는 거는 절대 안되고 살짝 정리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뜨는 머리 한번 좀 정리하는 법 살짝 알려드렸습니다 네 초보용사분들 화이팅! 너도 화이팅해 늘, 늘 <웃음> 잘 보셨습니까? 네. 아, 오늘 그 소알트 머리를 그, 그 약간 앞에 이마 쪽에 나오는 그런 어떤 가마 정도는 약간 그런 식으로 머리가 앞을 다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머리를 길르는 중이라 하니 그 부분들을 약간 속을 그니까 겉에를 들은 상태에서 살짝 질감 처리를 하는 어, 거기서는 세로로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가로보다는 세로로 해서 싹싹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 옆에 사이드는 그뭐 살짝 들어가지고 치는 것도 좋지만 길르는 중이니까 살짝 들어서 뭐 투블럭 라인도 좋긴 한데 약간 낮은 상고로 치셔서 위에 머리가 좀 자랄 수 있도록 어 손님들한테 말씀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미용사로서 조언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네, 일단 오늘 그렇게 좀 잘라 보았고요. 어 유익한 정보 계속 줄수 있게 해주신 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이 영상을 또 보실 여러분, 예, 네. 구독과 좋아요. 꼭한번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